哎呀呀你咁狼多你你你你你死你你你你你你你你你有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呀你呀你呀 <ut Endless word? 音> <笑> Excuse me. I'd like to ask you a few questions. God, this is not the time, Mace. Ah, ah, ah, ah, ah, ah. Uh -huh. i l l have to do some preliminary evaluations. But I think your brother will fit in nicely here. I'm a gentleman. I'm a gentleman. If you want to get a wine of w i n o I'll o i v e you a little more t i You're a a t a r You're a b a o t o u r e a bastard! You're a a t o e a b a t a r d You're a b a s <laughs> t a o u r e a bastard! 만 회장이야. 나도 회장이다. 누구세요? 권해중 씨. 구두 계산하시고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자. 뭐야 이 ㅅㅂ 문 한문철 오늘부터 1일 네 오늘부터 일 o r e s e c 다你가 상. 이렇게 화가 많이 나 있어, 다족가가. 다족가. 가족과 주식, 봉락했습니다. 지명금 받아서 모아둔 천재산을 모를빵 했는데, 유지조각은 했습니다. 다족가. 어, 이라시아이마세. 啊周克 너는 你呢 나랑 모我呢林十八铜人八八不错少林十八 这少人子嘅廚房學会煮餸的秘訣更加喺1 8同人身上學会上乘的武功呢一集金 This is